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솔 라이터 20살입니다. 어, 제가 이제 신곡 버스 스탑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서 작은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소절 부르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 네. 오른쪽지 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걸어서 1분입니다 아, 예? 네. 걸어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걸어서 고, 출발. 자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비가 내려서 비가 내려가지고 뭐야 그 뭐지 그 미세먼지가 없어요.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화창하고 그래서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덥네요. 하, 이게 사실 지금 불어 가는 곡이 좀편곡적인게 예, 뚝까뚝 까를 해줘야 약간 노래가 노래다운 맛이 나는 노래인데 예뚝까뚝 네, 까가 없이 해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스탑 제 신곡 한 소절 부르기 미션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골랐다고 했는데 오, 오 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떡 합니까? 미션 해야되는데 아무 신경 안쓰긴 하네요 버스 에 서서 여러분, 가시죠. 도망, 도망. 도망 도망가시죠. 네, 저는 미션 완료하고 도망치습니다 미션 성공.